생활 어, 너무 부끄럽네요. <웃음> 어제 제가 좀 살짝 화장을 했더니 이마에 좁쌀 여드름이 났거든요. 이렇게 좀 피부에 염증이 있거나 했었을 때는 LDM 퍼펙트 웨이브라는 관리를 진행을 하거든요. 오늘은 제가 그 관리를 받아서 이 염증을 가라앉히도록 하겠습니다. LDM 퍼펙트 웨이브 관리는 외부 환경으로부터 손상을 받거나 어, 뭐 일광 화상을 당했다라든지 또, 아토피 피부염이라든지, 지루성 피부염, 여드름 환자에 주로 사용하는 관리 장비입니다. 어때요? 시술 받고 난후 모습이 어떤가요? 아까 전에 약간 좀 얼굴이 울긋불긋해서 약간 따가운 느낌 살짝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런 느낌도 많이 좀 완화가 됐고, 좀 피부가 안정화 됐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. LD 퍼펙트 웨이브를 통해서 저처럼 밝은 피부를 가지시기를 바래요